we o s e w i h l l n you d o r w i o n a e o w t e s 보통 하루 얼마나 했을까요? 하루에 한 다섯 시간에서 여섯 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있어요. 네. 현진영 씨는 처음부터 와와 팀하고 시작을 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처음에 데뷔할 때부터 와와하고 같이 팀을 결성하고 데뷔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오히려 현진영인 저보다 와와라고 그러면 더 많이 사람들이 알아 주시고 그래갖고 좀 질투도 나고 그랬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와와드라고 호흡도 잘 맞게 되고요 또 와와도 또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사이가 된것 같아요 네, 역시 춤은 노래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그런 조미료 <웃음>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몸들이 무척 <웃음> 유연하죠?